<웃음> <오> <웃음>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여기가 하롱베이 그 말로만 듣던 야. 첫째 <웃음> Get out. هناك م و ا جميله ج م ي ل ه ج ا ي ل ه جدا جميله ج د ي ل ه ج ي ه ا ي ل ج ا م ل ه ا ج م ه ا م ا جميله ج ا ج م ل ه ا م ي ل ه ا ي ل ه ا م ي ل ا ج ي ل ه ا م ي ل ك ا ي ا ي ل ه ج ا ج ي ل ه ج ا ي ل ا م ي ل ه ج ا ي ل ه ا م ل ه ا ي ل ج م ي ه ج ا جدا ج م ي ل ة ج ا جميله ا ا م ي ل ه ا م ي ل د ا ي ل ا ي ه جدا جدا ج د ي ل ا جدا جدا ج م ل ه ا جدا جدا ا ج ا جدا جدا ا جدا جدا جدا ا Okay. So in in Vietnamese xin chào. Xin chào. t t t t i o a o m i i n g t o t t h e o e o Wow. Amazing. I can sell your p i c a n s a y 때문에? w 산가 t 올걸 h 산 t w h a s t h 해 t w h a 산어 사랑해요. i love you 사랑해요 i love Uh, 사랑해요. I love you. 사랑해요. I 사랑해요. 사랑해요. OM. 사랑해요. 사랑해요. 금 금. 고맙습어나 <웃음> 아, 이제 어디가? 거거 버리, 버리. 버리, 버리. 나온 그럼 이제 디베냐? 주어, 아, 더가까예요아 다른데? 아, 어나 되게 슬플 뻔했어요. 그래요? 네. <웃음> 아, 끝난 줄 알았어요. 아, 알았어. 아름다 다 있어. 아, 그래요? 장짜 아니야, 좀안전해 돼. cho anh. Mày sắp cháy máy luôn rồi. Mày ba mày nhìn đây là ai. Ừ. a u i a u a u a u a i a u a i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조심 네. 조심하세요 모자 안 필요해 이제? 이따가 동문에 들어왔으니까 괜찮아요 써도 돼요 이사 표는 표표 표. 티켓 표는 잡아야 돼, 끝까지? 끝까지? 어.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 농구래 이름이라고 합니다. 힘들어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라나이이 <웃음> 같이 이 와, 우리 비행다이 아, 다시 올라가요, 우리. 네. 여기있 이쁘다. 여기 어, 이쁘다. 여기도 이쁘다. 오, 여기 이쁘다. 오, 여기도 이쁘다. 오, 여기도 이쁘다. 오, 여기도 이쁘다. 오, 여기도 이쁘다. 오, 여기도 이쁘 i 오, 여기도 이쁘다. 이이이이이다 되게 좁은 골 좁은 골목. 골목? 와 진짜 시원하다 근데. <웃음> 좀 쌀쌀해. 오 살살해 <웃음> 시원해. <웃음> 밖에가 4 0도 근데 여기 보서 쬐~저 시원해요. <웃음> 여기 한어 맞아. <웃음> 여기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 <웃음> 에어컨 비 같아. 에어컨 맞아. <웃음>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아. <웃음> 우와. 우. 여러분 여기 봐요. 우. 이 이야... 와, 진짜 멋있다.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어, 키가 안되는 아, 키가 아, 키가 안 돼. <웃음> 여러분, 베트남 여자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이 즐겨 주셔야 돼요. 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지효이 아, 사진 찍어주고 온거야? 사진 찍어주고 <웃음> 온거야? 엠노이 뎁챠이 뎁챠이 뎁챠이 뎁챠이 음꽉 음. 한국사람 한국사람 같아? 응음이 너희 해보지 거와이 뭐뭐 <웃음> 안 물어봤어? 안 <아니>, 몰랐어 <웃음> 잘생긴 남자 조심하세요 안좋아요 예쁜 여자도 조심해요 예쁜 여자도 조심해야, 예쁜 여자도 조심해야 돼요. 돼요 근데 우리 투웨트하고 구잉은 괜찮아요. 조심하지 마세요. 조심하지 마세요. 네. 돈만 조심하세요 돈만. 하지 마세요. 조심요오오하지 마세요. 조심요조심하도 마세요. 조심하지 마세요. 조심하요조뾰리지아아요 조심하지 마요조심하이 마세요. 하이마이요하 <cười> huh? t yes. oh. uh, no, no. i ế p a n h sáng a n h s n g l â i chưa. Anh l â u chưa. Anh n i c ó t n h ể n g i đ h ư a Anh s n g l i chưa. n h s n g c h ắ a s n g l c h ư n s n g c h a n á g l c h ư n h s n g lôi c n á n g l c h n s á t ô h a n s g i chưa. s g h ư a g i c h a n g o p r o 1 ư a g o p i o h ư a h á n ô i c h n h sáng i s g o p r o h n g o p r o h ư a n n g o p r o h ư a chưa <웃음> 진짜 힘들어. 엠점 메다. 어, 오전에 đẹp내고 봐. 어, 됐다. 야. 뭐야? 만지지 마. 만지지 아니야. 와, 이건 또 뭐야?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어떻게 올 거야? 어, 나보지 마요. 근데 이지 마라. 오오, 저요. 컵무, 아니 컵무, 오빠한테 아니야. 오빠한테 아니야. 응.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한테. 네. 네. 찾았다 우리꺼 우리는 지금 밥먹자 맞나? 응. 식사시간이에요 고기 좋아 으아아아 와 해변이구나 찾았어? 딤? 여기 파인 오오오오 Where are you from? 런던 England! Yeah. <laughs> The major! <band, yeah. laughs>